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직 산더미 같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업로드를 하지 않는 관계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저의 몰디브 발권기를 먼저 보여드리며 몰디브를 싸게 가는 방법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내년 8월 초에 어디 갈까 고민하다 올해 메리어트와 SPG 합병 전에 메리어트 트래블픽 패키지로 전환해둔 모 항공사의 12만 마일리지 사용을 우선순위로 고민하다가 어, 몰디브를 선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디브 4박, 스리랑카 4박 일정이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인천으로 같은 항공사 마일리지 발권을 했고 어, 몰디브에서 스리랑카 콜롬보로 이동한 건 대한항공으로 2 0만원의 유상발권 했네요 항공사는 보시다시피 캐세이퍼시픽을 선택했습니다 캐세이퍼시픽은 홍콩의 항공사이며 항상 항공사 순위 10위 안에 드는 평판 좋은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어, 제 발권 내역은 그만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몰디브 비즈니스 유상발권이 얼만지 아시나요? 항공사마다 그리고 날짜별로 상이하며 싸게 잡아도 200만원대 초반 비싸면 400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참고로 몰기부는 직항이 없으며 대한항공을 타고 가도 콜롬보에 멈췄다 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저는 얼마에 잡았을까요? 가는 편 편도를 약 45만원 플러스 유류 할증료로 잡았습니다 말만 45만원 플러스 유류 할증료이지 사실상 제가 쓴 돈은 아마 인당 35만원 플러스 유류 할증료 혹은 그 이하 수준입니다 어떻게 잡았냐고요? 바로 알래스카항공 22,500마일리지로 잡았습니다 어, 더 포인츠가이에서는 어, 알래스카항공 마일리지를 마일리지당 약 20원의 가치로 보고 있고 알래스카항공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마일리지 판매 프로모션의 최대치인 50% 프로모션 진행 시에 마일리지를 돈 주고 사서 구매하면 20원 정도 하기 때문에 2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구매한 단가는 약 16원 미만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약 마일리지 당 10원에서 12원 쯤에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 복잡한 부분이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저의 방법은 산포접근 및 SPG와 메리어트 합병 이전 트래블 패키지를 통한 알래스카 항공 말리즈 구매입니다 알래스카 항공 말리즈는 모든 항공사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몰디브를 가장 적은 마일로 갈수 있는 항공사입니다 사실 저렴하지... 라고 말하기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데요 어...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 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공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 12,500 마일리지 비즈니스 22,500 마일리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어, 인천에서 몰디브만 이코노미 12,500 마일리지 비즈니스 22,500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인도를 가든 스리랑카를 가든 12,500 마일리지와 22,500 마일리지로 갈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마일리지 차감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소비자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럼 최고 효율인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알아봤으니 다른 항공사를 통한 몰디브 가는 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인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항공사 마일리지 발권은 대부분이 당연하게도 유상 발권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삼포적금 혹은 신용카드를 통한 마일리지 구매 혹은 적립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어, 먼저 대한항공을 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몰디브를 마일리지로 발권하여 가는 경우 비즈편도 45,000 마일리지 플러스 유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보다 요구 마일리지가 약 2배입니다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보다 모일 수 있는 경로도 많으며 마일리지 단가를 약 15에서 19원으로 모았을때 어, 대한항공 유상발권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물론 왕복기준이고 어, 편도신공을 여기에 붙여서 활용하는 식으로 하면 효율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나 항공을 보겠습니다. 어, 아시아나 항공 말리지로 몰디브를 가려면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 싱가포르 항공은 2018 항공사 순위 1위를 한 항공사니 믿고 타셔도 되는 항공사입니다.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을 통한 발권을 하여야 하며 어, 비즈 편도 37,500 말리지 플러스 유류 할증료가 필요하고요. 아시아나항공 말리지 단가를 약 12에서 16원으로 보았을 때 역시나 유상 발권 대비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말리지는 모으기가 가장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항공입니다. 싱가포르항공 말리지로 몰디브를 가는 경우 비즈 편도 66,000 말리지 플러스 유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말리지 단가를 약 10원 에서 15원 정도로 보았을 때 유상 발권보다 역시나 싸며 어, 가끔 진행하는 공제 마일리지 30% 할인 차감 프로모션을 진행 시에 발권 시 아주 저렴한 발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캐세이퍼시픽 항공입니다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통한 캐세이퍼시픽 항공 발권이 더 저렴한 방법이긴 하지만 캐세이퍼시픽 항공 마일리지를 통한 캐세이퍼시픽 발권도 효율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일단 비즈편도 4 5 0 0 0 마일리지 플러스 유료할 증료가 필요합니다. 4 5 0 0 0 마일리지면 대한항공과 같은 마일리지 차감이지만 3포 적금을 통한 캐세이퍼시픽 마일리지 구매는 마일리지 단가 10원이면 가능한 바 전환 가능한 삼성 아멕스 카드를 보유시에는 캐세이퍼시픽을 통한 마일리지 발권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캐세이퍼시픽을 통해 가는 경우 부산 출발으로 부산, 홍콩, 말레 발권이 가능하니 어, 남쪽에 사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몰디브 가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되네요 다른 경로도 있지만 위에 설명한 경로보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합병된 메리어트 호텔을 이용시 얻을 수 있는 호텔 포인트 등은 한국 마일리지보다 훨씬 진짜 훨씬 유용합니다 이 포인트는 좋은 효율로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할 뿐더러 메리어트 호텔 숙박시에도 매우 좋은 효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을 몰디브와 관계가 없는데 말하는 이유는 메리어트 포인트는 위에 설명한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항공을 탑승 후에 알래스카 항공을 마일리지 정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 제 유튜브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비서였습니다